되게 잘 나왔다. 그니까. 언니, 그러니까. 언니. 야 이거 잠을 따로 만들어주는데. 그니까. 자 축하해요, 쿤아 형, 같 오이 오이 오이. 자 우리 졸업생들. 나영. 나영 안녕 안녕 시에나 근데 나영 나영 유튜브에 남는 거니까 가끔씩 가서 볼게 와 너무 행복해요 이제 학교 안와도 돼서 그런 소감이 어떤가요? 1시 10분이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안 네, 오죠? 오신지 세시간 되신 분이잖요요저 혼자 즐길 거다즐겼어요어서 이어서 이어으 이어서 라어 이어서 이어서 이 이어서 이 이어서 이어서 챙겼어서어나챙겼어나이어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서이어어서이어어서 이어서 이어어서이 평균 신장 1 0 5나겨야 되는데. 평균.. 야! 평균지 경려왔어! 다들 왔어? 평균! 평균 신장! 옷이신평 신장 152 야! 뭐야! 나 162야! 해 내가 1인데 다 똑같아! 가 제일 많았어 <웃음> 똑같아 이번에 <웃음> 새로로 새로. 새로. 새로. 새로. 또찍어고 예. 마스크는 왜 아, 쓰셨어요?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코로나 안걸렸는 그거랑 무슨 세상이죠 유치원 졸업식인가요? 네! <웃음> <웃음> 명지 <명기> 유치원 졸업식 몇 살인가요? 세 살이요 <웃음> 말 잘하네 기도 <웃음> 뚫어 엄마가 떨어졌어요네귀 한번 볼까요? 지하철 그대여 가수님이십니다 <웃음> 저찍는거예요 <웃음> <웃음> 졸업한 기분이 어때요? <웃음> Me too. 메뉴 골라 것. 같은데. <짜장면이요. 웃음> 짜장면. 짜장면 한 주세요. 안자장, 간짜장 반차장. 반차장? 돼 근데 응. 음응 근데 간짜장. 짜식에졸업식에 나도 짜장 안돼. 짜장 간짜장. 너는 뭐? 짬짬뽕야 누가 졸업식에 짬뽕 먹냐? 아니야 원래? 맛 괜찮나? 다 같이 짬짜 먹는 야 귀여워! 우리 짜장 먹으러 온거 있잖아 응 귀엽잖아 애기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섯명부터주나 <목소리도> 보다 <웃음> 채워봤다는 썰이 있는데 보 <웃음> 쏟아내서 어떻게해요집 가서 해야? 혼자 우려야죠어김기서아김기사의자예요아 <웃음> 집... <웃음> <비서랑> <웃음> 그렇게 처리해요 그잠도 처리하라고 하는 알겠어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죠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을 처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음식물을 <웃음> 주로 <네요>? 관 <웃음> 벌려 <웃음> 이영우에게 연기랑 피 같은거죠 이영호에게 눈물 연기랑 삶의 원동력. 하나, 둘, 셋. <웃음>